태양에 왔다 안오 입쟁이 좋던 세간 다 폐가해버리고, 집이라고 돌아가니 찾아곤숙 불성 모녀에 돼 있을 때인 스무가리오 캐주이라고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으랴 권친죽 귀함이 된다고 심리악길인 됐던지, 배배니 앞줄 술 탈막을 들어가가 됐던 모녀. 쥐난에게입시우니까 야드나 아베난 할머니 이빨은다 빠지고 이틀만 기댄, 아이고, 그건 누구요 지나가던 행객이 얼씨다 아이고 아이고 허세두더하다고 시당하겠구만 할만 뭐 술물이나 해보시라그대나 그대 술물이 내버려다고 그대도 요새 매끈한 젊은이들 색시짓들만 가대 우리집이야 오나? 주머니끼 대바니끼 옆잔 서푼지다 할만여 마돈요시다쭉 들이마셔 냉뱅이 개사지문벤내가 물씬나는 놈더들어오는들비훈아한테 붙여보자 믿지아 버전이 할만 왜또 이렇게 늙은 사람 보고 다정시리군노저 강원도 따에 댕겨다 물어뜯긴 술안굿대상 상통받아전당국에든아들든대는 꾸는 것이 번둥번둥 해가지고 전 대꾼은 뭐지도 못하던 자생 날바고 주대상 맡으라고 이놈이 뭐 할머니 동랑 주든지 뭐든 족박을 했더니 맨 아가리지 맨들더니 엿장수 가우사붕놀리듯 매란 말만 들었지 사회 마잔 못 봐본 술스을 불더니 다팠다 씨라오르는데 어디서 굿소리가 쿵쿵 들려올 때 설마 이거 무슨 꾸이야기밀꾸이야 노난굿이야? 탕굿이야? 사직꾸이야사신꾸이야거리꾸이야철머리꾸이야 그놈의 자식 무장내 아빠 에서 자라났는데 신식 젊은이들 수신가 역구만 내려가도 쫄쫄 역구 내려갑니다 기밀굿이 답네 기밀굿! 누구 죽었나요? 서울에서 배수다던 어른들 우리 집대와 거치대 그 집대 나기와살던 야, 그 능어마들아 신물간 딸들아 무두욱무덤 모두 모두 모두 자라났어 만 간디 집 대대가 죽었서 생각하고 남일 것아 그렇지 않겠소 앞뒤 집이 살된 청년 그뭐 예전 그 놈들이 아깝구려부잣 집이니 내야 새로난 비자한데다 하나 어들른거다 왔을 때요 월자 지환 등석은 월자 지환이다 다리 가락지 말씀이다 만 너무 자식 전 할머니 보고 뭐거든 문제는 왜쓴 갱기 딸이 열두 장 큰머리 할라고 박석거 든는가닥지농취리면 폐물은 안 왔나요? 폐물이다 섹시들 시집을 저기에 차는 거 있죠 얼티 얼티 서울 다리 마비로 어놈의 새끼 우식하구나 아까 소학의 문자 쓰던 이번 두명의칠내다습니야 거기 훌륭한 거다달래더라 수문통 같은 놈들 어리 같은 놈들 복숭아 같은 놈들 성낙과 같은 앤 끝에 가위발톱 장식인데 양국 가위발톱이야 이만나 할만 거호텁이다호텁이다 오래 이발 티비오 기세는디 그놈은 진짜 머리까지 어시작하듯. 할만한 얘기 입시 댐댕겨다담부러지거야 이놈은 자신너 다시 올래 미리 기별하고 하나 너 다시 오면 땅 꼬금 떨어지겠다. 뒤로 돌아가네.